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고입니다 블루홀 이젠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제작사로서 모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제작사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이전에는 엘린 아니 테라를 만든 제작사로서 MMORPG에 좀더 뿌리를 두고 있는 회사죠 바로 이 블루홀에서 만든 신작 MMORPG인 에어 기대를 안할 수가 없었는데요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테라 좋습니다 당시엔 꽤 괜찮은 그래픽에 흥행도 어느정도 했었죠 배틀그라운드 매우 좋습니다 비록 허점이 많지만 틈새시장을 잘 이용하여 전세계적으로 흥행하는 고티에도 등록되는 영광을 얻었죠 에어 망했습니다 예이 게임에서는 답이 안보여요 일단 현 cbt의 실태를 보면 열심히 만든 대학교 졸작 수준의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단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일단 cbt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최적화는 역시 걱정한대로 마치 콘솔 게임을 하듯이 30프레임 가량이 잡히거나 오브젝트가 조금만 더 많아지면 20-10프레임까지 떨어지는 기적같은 최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최저사양으로 플레이하던 최고사양으로 플레이하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던 것도 대단한데 말이죠. 심지어 맵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면 물건들이 오브젝트가 아닌 그냥 덩어리에 텍스처이핑게 전부인데 어느 부분에서 최적화를 진행했는지 아리송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먹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치도가 프레임 단위로 움직입니다 <웃음> 무슨 소리냐고요 여기 툭툭 끊기는 걸 보세요 와 살다살다 살다 미니맵이 끊기는 걸볼 줄이야 최적화야 뭐 cbt니까 차차 나아질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최적화를 떼어놓고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노 문화도 많습니다. 일단 밸런스 스킬 사이클 성장 사이클부터 문제가 큽니다. 저는 직업군 중에서 표기된 능력치 중 공격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표기되어 있는 소서러스로 플레이 하였습니다. 커스터마이징으로 들어가 봅시다. 검은 사막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한 인터페이스가 보이네요. 뭐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자 시작을 해보죠. 뭐 스토리와 극산 rpg들은 뻔하디 뻔하다지만 간단하게 굳이 설명을 하고 들어 간다고 치면 세계대륙이 있었는데 서로 전쟁을 하고 세상은 황폐화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예언자가 와서 세계가 멸망할거예요 라고 하자 왕은 부유석을 발견해 겁나 큰 비행선을 만들어 사람들을 태워서 멸망을 피하게 되었고 그 뒤로 사람들은 떠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멋지네요 참신한 스토리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프레임드랍이 심한거 같지만 앞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게임을 시작했을 때 그리폰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와우에서 봤던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밸런스와 스킬 사이클도 끔찍했습니다. 무슨 3렙부터 선행조건을 채워야 사용가능한 스킬을 얻게 되는지 게다가 캐스팅속도도 매우 느리고 선행조건을 맞추는 것도 확률이라 3렙부터 매우 힘들고 질질 끌고 느린 전투를 합니다. 진짜 너무 지겨웠어요. 살려주세요. 뭐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런 점이 완화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임이랑 비교했을 때썩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퀘스트 디자인과 시스템 디자이너가 싸웠는지 메인 퀘스트만 진행하는데도 성장이 이상하게 고입니다 아주 정직하게 메인 퀘스트만 따라갔을 경우에 다음 메인 퀘스트로 가기 전까지 성장의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이를 기획자가 또 알고 있었나봅니다 이를 땜빵한다고 하는 것이 라핀의 부탁이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퀘스트가 막혔습니다 성장이 멈췄다고요? 자 그럼 라핀을 불러 씨앗을 주면 짜잔 주위에 있던 NPC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지 가만히 있던 NPC들이 퀘스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 퀘스트들은 원격으로 클리어도 가능한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원격으로 퀘스트를 클리어하기란 흔치 않은데 말이죠 그죠? 와 이걸로 땜빵을 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다음 메인 퀘스트로 진행할 레벨로 올라갑니다 씨앗을 다 썼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아 물론 몬스터를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더 사냥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기획 의도대로 저희가 흘러가고 있는게 맞겠죠? 혹시라도 퀘스트와 시스템 기획자들끼리 싸우셨다면 양손에 치즈스틱을 들고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 뭐 퀘스트도 밸런스도 다음 CBT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이제 화해 좀 하시고요 자 이제 그렇게 에어에서 차별화가 되어있고 자랑하던 공중전으로 가봅시다 RVR까진 해보진 못했지만 그전까지 즐겨본 공중전들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3D로 하는 탄막슈팅게임 정도였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걸 왜내세웠는지 모를정도로 저는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펙트 모션을 떠나서 일단 아까도 설명했지만 드럽게 약합니다 스킬이라고 는 근접해서 물어뜯게 상대방 이동속도를 느리게 하는 빙결탄 그리고 평타 진짜 공중에서 못파나를 잡으려면 안그래도 느려터지고 루즈한 지상전보다더 느리고 루즈합니다 비행선이라도 타면 나아질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서서 적들이 오면 기관총 갈기고 스킬 몇개 갈기는게 전부 중간에 월드퀘스트를 합시고 기관총이 질비한 곳에서 월드퀘스트를 진행하면 놀랍도록 프리임이 드랍됩니다. 그 외에도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탈것에 넣어둔 스테미나 시스템. 탈것을 일정시간 이상 타면 얘가 탈진해서 내려줘야 합니다. 그것도 겁나 빨리 달구요. 그리고 엉성한 모션과 엉성한 연출, 엉성한 카메라 무빙, 심지어 몇몇 부분에서는 NPC 대사 싱크도 안 맞을 뿐더러 전투나 몇몇 컷신들에서는 BGM조차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할 말이 많긴 하지만, 뭐더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마주한 게임도 티나게 많을뿐더러 아무리 1차 CBT라곤 하지만 스케일 키운 대학교 졸작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준 에어 실망이 너무너무 큽니다 테라 정도로만 만들었어도 평탄은 쳤을텐데 테라보다 못한 정도의 게임이 나와버렸으니 같은 제작사인지도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간만에 할만한 RPG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정답은 로스트아크밖에 없나 봅니다 뭐 개선되겠죠 최적화도 잘 하겠죠 하지만 4년을 개발했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게임이 미완성이었습니다 공기처럼 날아가버린 게임 애도를 표합니다 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